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 고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국가의 성립과 발전 부분을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언제 나라가 처음 생겨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어 주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한나라의 멸망과 위촉으로 분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북방초원 지역에서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성장하는 과정들 그리고 한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쇠퇴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등장했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고조선이 어, 성립하였고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넘어와서 왕이 됨으로써 어, 위만 조선이 시작이 되었고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점차 성장하였다 남쪽의 예진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통해서 어,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후의 내용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기원전 3세기경 북쪽의 송화강, 한자로는 송화강이고 중국어로는 송화강 부분에서 예맥이라고 하는 민족이 부여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라 합니다. 자 부여에 대해서는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좀 나나요? 네, 자 부여의 경우에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왕이 나라 전체를 직접 다 다스리지 못하였고 어, 여러 부족장들과 함께 합하여 각각의 영역을 통치하는 나라였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나라를 일컬어 연맹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나요? 네. 그러니까 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다섯 개의 부족이 모여서 각각의 영역을 통치하는 형태의 국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왕도 왕이기는 하지만은 이 다섯 명의 부족장 가운데 한 명에 불과한 어 왕이었다 그중에 가장 힘이 강한 존재였을 뿐이었다라는 것도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영역 외에도 각각의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스리는 영역이 네 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그것을 걸어. 사출도라고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들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어, 기원은 3세기경에 만주지역에서 연맹왕국 이러한 형태의 국가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편 기원전 2세기 경 북쪽의 위만조선이 성립하였을 때 남쪽에는 진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갖춘나라는 나라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 한반도 남부에 여러 개의 부족 집단들이 저마다 어떠한 형태의 정치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다 통틀어서 당시에는 진이라고 불렀다고 라 합니다. 자, 하지만 이들도 점차점차 점차 그 세력이 커지고 확대되어 나가면서 어 연맹왕국의 형태로서 부족 연맹체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을 그러면서 이른바 삼한이라고 불리는 마한, 진한, 변한 같은 이런 나라들로 발전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마한의 경우에는 52개국의 연맹체였고 진한과 변해는 각편하는 각각 12개의 국가가 연맹을 이룬 어 연맹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한국사 시간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좀 나나요? 음. じゃあ 어, 그리고 이 사만의 경우에는 군장 이외에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존재를 했는데 그가 소도라고 하는 신성한 지역을 따로 다스렸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상왕조라든지 고조선의 경우에는 왕이 제사장을 겸한 재정 일치의 형태였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왕이 아직까지 권력이 약할 때 신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그런 어떤 권위를 빌어와서 국가를 통치 할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다 재정위치가 어, 공통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고대 국가에서 재정일치로 발전한 것은 아닌 나라들도 있었다. 여기 보면은 군장 이외에 천군이 따로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형태의 정치 형태를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은 재정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재정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모든 국가가 재정일치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천군이라고 불렸던 제사장이 포도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통치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제사장이 정치적 권한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도 점차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일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국가가 언제 성립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중국 쪽의 역사서에서 당시 일본을 왜 라고 불렀잖아요. 왜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즈음부터 뭔가 일본에서도 국가의 형태 정치체를 갖춘 정치체 같은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기원 후 3세기경에 가게 되면 일본에 대한 꽤나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3세기경에 야마타의 국을 중심으로 30여개의 소국이 연합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야마타의 국을 지배하는 사람은 히미코라고 하는 여왕이었는데 이 여자는 제사장적인 성격을 가진 지배자로 종교적인 권위에 의존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재정일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위나라, 지난 시간에 배웠죠. 후한이 위촉오로 분열되는데 그 가운데 중국의 위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서 신위 외왕의 칭호를 받았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좀더 정확하게 선생님이 삼국지 위지 외인전이라고 하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외국 일본은 본래 왕, 남자를 왕으로 삼았는데 이후에 외국이 어지러워져서 서로 싸우다가 이윽고 한 여자를 왕으로 삼으니 그 이름이 비미호, 한자로는 비미호, 일본어로 읽으면 히미코였다. 자 여기 부분 밑줄을 쳐놨네요. 귀도를 신봉하여 많은 무리를 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도 귀신의 도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의 도라고 하는 걸 보니 아마 이 여성의 경우에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혹은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중간자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 종교적 권위에 의존해서 나라는 다스리는 제사장적 성격의 지배자였구나 라는 것을 요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나이는 이미 고령으로 남편이 없었고 남동생이 나라를 통치, 나라의 를 통치, 나라 통치를 보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초 3년 239년 비미호가 처음으로 난승미 등의 사람들을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쳤다. 위나라에 찾아가서 사신이 선물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위에서는 그녀에게 그녀에게 친위외왕 위나라와 친한 일본의 왕이라고 하는 금인 금도장과 그리고 백매, 백장을 하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가서 조공책봉관계에 대해서 배울텐데요. 친위외왕이라고 적혀있는 무엇을 주었대요? 금으로 만든 인, 도장을 주었다라고 해요. 자, 도장 어떨 때 찍나요? 도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지? 그렇죠 자신의 권한으로 무엇을 인정한다 라든지 자신의 권한으로 무엇을 승인한다 할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출결신고서에 누구의 도장이 들어가요 단임 선생님의 도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단임 선생님의 권한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한다 라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또 학교에서 뭔가 서류 뗄때 행정실에서 서류 뗄때 누구의 도장이 들어가요 교장 선생님의 도장이. 들어가요. 오, 오, 교장의 권한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혹은 이 문서가 진짜임을 확인함 혹은 어떠한 사실을 승인함 하면서 도장을 찍어 주잖아요. 그죠. 자 다시 말해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미코라고 하는 여자가 위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신위 외 왕의 칭호를 받고 금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위나라에서 정신적으로 일본의 왕으로서 인정. 그렇죠. 위나라에서 이 여성을 일본의 왕으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위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로부터 일본의 지배자임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히미코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나는 중국이 인정한 지배자라고 하면서 일본 내에서 강력 그렇죠. 위량력.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외교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여기 삼국지 위지 외인전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었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에 이러한 기록들이 중국 측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기원후 3세기경에는 어떠한 형태든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점차 갖추어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중국과 외교를 하고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일본에서도 점차 국가의 모습을 이 시기쯤에는 갖춰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합시다.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 것이 언제 경이에요? 기원 후? 3세기 경이에요. 그죠? 중국이나 만주, 한반도에 비해서 조금 시기가 어때요? 늦어요. 늦어요. 그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일본은 뭐기 때문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이나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었다. 국가의 성립과 발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늦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언제 나라가 성립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어, 주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상주부터 시작을 해서 춘추전국집 거쳐서 진한때까지 살펴보았고요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고조선과 위만조선 부여와 삼한 요런 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야마타이 국쯤까지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 보았어요. 음. 자. 그리고 국가의 성립과 발전 단원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있었던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또한 앞으로의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무제의 정복전쟁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한무적의 경우에는 기원전 133년에서부터 119년까지 흉노와의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흉노를 공격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까다가 무엇이었어요? 흉노족이 그렇죠 흉노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죠 한은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번공주를 보내고 매년 다량의 물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죠 한이 국력이 강해지게 되자 이제 그러한 관계를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무제 때 흉노와의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장기간이 절친 전쟁의 결과 흉노족을 고비사막 이북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을 하고요 깐수 지역에 군산을 설치하고 군대를 배치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자, 여기가 고비사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었던 깐수 지역까지 내려왔었던 만리장성 앞에까지 내려왔었던 흉노족들을 공격을 해서 고비사막 북쪽으로 몰아냈는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들이 또 침략할 것에 대비해서 여기 깐수 지역에다가 군현을 설치해서 한 나라가 그 장을 직접 지배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군대를 배치해서 흉노족의 침략에 대비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만, 이 흉노와의 전쟁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왜냐면은 흉노족이 살고 있는 이 북방 초원 지역 또는 사막지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상자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죠?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한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흉노족의 강력한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한나라는 흉노와 싸우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느냐? 그렇죠. 흉노랑 싸우는데 들어가는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 볼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랬던 한나라에게 한 무제에게 굉장히 솔깃한 정보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옛날에 이쪽에 월지라고 하는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흉노족의 공격에 의해서 저 멀리 서쪽으로 쫓겨났더라. 어.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는데 기억이 날라나요? 음. 여기 목축선후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서쪽에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배 쫓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정보를 얻은 겁니다. 한 문제가 아, 이 월지라고 하는 이들이 과거에 이 흉노족의 공격을 받아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쫓겨나서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더라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아, 지네들도 흉노를 미워할 텐데, 싫어할 텐데. 얘네들과 손을 잡고 함께 흉노에 대한 전쟁을 수행해 나간다면 은 흉노와의 싸움데 들어가는 비용의 부담 같은 것들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저쪽 서쪽에 있다는 라 정보만 알고 있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만나야지 그들과 협상을 할수 있는지 동맹을 할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 한 무제가 한 사람에게 이 임무를 맡겼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은 장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라 것이에요. 음. 자 장건! 대단히 충성심이 높고 어,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라 해요. 그래서 한 무제는 장건에게 이게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다성공할지 어,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은 너만 믿는다. 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지만 어, 대월지까지 가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와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요. 장건은 제가 반드시 동맹을 성사시켜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고 미지의 세계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음. 장안에서, 수도 장안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자, 문제는 대월지라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흉노족이 지배하는 영역을 통과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걸리고 조용하게 잘 통과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흉노족에게 발각이 되고요. 흉노족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너 뭐하는 놈이야? 물어보고 주머니를 뒤져봤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흉노랑 싸우기 위해서 월지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목적에서 파괴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흉노도 알게 됩니다. 얘를 보낼 수 있겠어? 보낼 수 없겠죠. 그죠? 어, 다만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말도 잘하고 또 이제 인질로서의 가치를 가지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흉노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어,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질로 어, 사로잡고 있었어요. 자 얼마나 흉노족에게 잡혀 있었느냐? 무려 10년 가까이 흉노족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사람은 흉노족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1 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음. 보통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은, 아이, 한무제가 부탁했던 것 따위,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흉노족에게 정착을 해서 부모, 아, 저, 저, 저, 저, 저 부인과 자식과 그냥 오선도선 오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무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10년이나 세간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지와 동맹을 맺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목적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갇혀서 이제 살다 보니까, 흉노족들도, 아이, 제가 좀 탈출하겠어. 이제 그냥 포기하고 살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게 되고요. 흉노족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10년 만에 탈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생길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기에서 월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데에는 무수히 많은 난관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단은요,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몰랐어요. 게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분지가 있어요. 산맥이 있어요. 굉장히 인간이 이동하기 힘든 그런 어떤 자연물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반드시 나의 어떤 임무를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던 이 장관 그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결국 대월지까지 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갔더니 그저 월지라는 이들이 대월지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월지의 왕을 만나서 어 당신들이 과거 흉노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왔다. 한나라는 흉노랑 전쟁을 하려 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랑 함께 동맹을 맺지 않겠는가? 라고 대월지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당시 이대월지는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워낙 멀리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여기는 충노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충노에게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 지역이 꽤나 자원도 많고 풍족하고 그렇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이제 흉노의 공격으로부터 원리 뭐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지역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 무서운 흉노랑 다시 싸울 일이 뭐가 있느냐 멀리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지만 우리는 당신과 한 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당하고 말아요 자 결국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고생해서 대월지까지 갔는데 동맹을 맺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돌아가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장군의 경우에는 산맥을 넘어서 분지를 지나서 사막을 건너서 한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흉노의 영역을 지나다가 또다시 흉노족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흉노족들이, 어, 자기들끼리 누가 선호가 되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는 내부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붙잡힌 지 1년 만에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 부인과, 흉노족 부인과 아이들까지 모두 다 데리고 탈출하는데 성공을 해서 무려 13년 만에 한의 수도였던 장안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하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책에 보면은요. 장건이 한 나라의 왕궁에 나타난 순간 모두가 눈을 의심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죽은 줄 알았거든. 13년 동안 연락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장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그 안에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일단은 장관부터가 한 무제를 보자마자 어 꿈에 그리던 황제를 만났으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머릿속에 주바등처럼 떠오르면서 눈물을 막 줄줄 흘렸겠죠, 그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라고 하면서 거역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펑펑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감격적인 재회가 끝이 나게 되고 한 무제가 장관에게 물어봤겠죠, 그죠? 어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동맹을 맺는데 성공했니?라고 물어봤겠죠. 하지만 장관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만 은 동맹을 맺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한무제가 아유 그래 고생했다 헛고생했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럼 뭐하다 이제 온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장건이 한무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제가 거기까지 가서 비록 그들과 동맹을 맺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여기까지 가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저 너머 서쪽에도 훨씬 많이 펼쳐져 있더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요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분지라든지 사막 같은 인간의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 서쪽 너머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모르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음. 하지만 장건이 그러한 장애물들을 뚫고 저기까지 갔다 오으로써그 전까지 중국 사람들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몰랐던 서쪽세계 당신은 서역이라고 불렀는데 서쪽세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져왔는데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이들은 비단을 스스로 생산해 낼줄 몰라서 전부나 흉노가 약탈했거나 혹은 바닥간 비단을 흉노를 통해서 비싸게 사고 있더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흉노가 비싸게 팔고 있는 비단을 흉노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할수 있게 된다면은 막대한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정보를 한무제에게 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대월지 바로 밑에는 대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세계사에서 이제 박트리아라는 나라로 배우기도 하거든요. 요나라는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해 그리스 문명의 나라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바로 위에까지 여기까지 정복 활동을 전개를 했었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이장거은 여기까지 진출함으로써 지금까지 동아시아 세계에서 알려진 지 못했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까지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들이 비단을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거. 이들에게 비단을 판매할 수 있다면 한 나라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흉노와의 싸움인 고민될 것이다라는 요런 어떤 정보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장건의 정보와 장건이 다녀왔던 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부제가 신하들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이 길들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흉노가 비단을 팔고 있었던 그런 어떤 흉노의 물자. 어, 수출의 길을 차단하면서 흉노의 경제력에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흉노가 하고 있었던 동양과 서양의 교역을 한나라가 장악하게 됨으로써 동서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비단길 실크로드 무역이 본격적으로 개통된 시점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후에 이 비단길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나아가서 유럽과도 활발한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계 사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작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 무제의 정복 활동 가운데 흉노와의 전쟁 살펴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장건의 파견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비단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자, 한편 한 무제가 정쟁을 통해서 정복한 지역은 흉노뿐만이 아니라 남쪽으로는 북베트남, 동쪽으로는 고조선지역까지도 있었습니다. 배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한 무제는 북베트남까지 진출해서 당시 북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남비엣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아홉 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베트남, 베트남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발음하니? 네 영어로는 비엔남이라고 하죠 비엔남 비엔남이라고 한나라 이름이 바로 이 남비에서 온 거예요 남비에서 나온 겁니다 자, 남비엣을 멸망시켜서 거기에 9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한 나라가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부제가 남비엣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직접 지배했던 까닭은 무엇이냐? 이 남비엣 지역에는요. 물소 뿔이라든지 상아와 같이 대단히 비싸게 판매되는 남방의 남쪽의 산물, 생산물들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비엣을 공격해서 정복하게 된 것은 무엇이 목적이었다? 그렇죠. 경제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경제적인 목적이 필요했을까? 흉노라. 아, 그렇죠. 흉노라 전쟁하는데 비용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자 이후에 베트남 지역의 경우에는 대략 한천년 가까이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계속해서 독립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합니다만 은 이후에 한참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는 역사가 이어지게 돼요. 자 한편 한 무죄때 고조선 지역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고조선을 정복한 것도 이 남비에서 멸망시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조선의 경우에는 위만조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을이 위만조선이 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철기를 수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었나요? 남쪽의 예나 진이라고 불리는 나라하고 한 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해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라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오늘날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하면은 싸구려 내지는 뭐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을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지 적어도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였다? 중국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한다면은 고급품이고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싶어서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이는 물건들 이었다는 라 것이죠. 자, 한 나라의 물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한 나라의 물건들도 이 예나 진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야. 하지만 지금 이 나라들이 한 나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 가야 돼요? 조선의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 하느냐? 길을 막은 겁니다. 이들이 직접 한나라와 교육할 수 없도록 길을 막고 한나라의 물건을 가져와서 값을 어떻게 해서? 비싸게, 비싸게 해서 얘나 지내다가 판매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나라의 물건 떼다가 비싸게 얘나 지내다가 팔았으니까 거기서부터 남겨먹는 이익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음. 자 한과 예진 사이에 직접 교역을 막고 그 무역의 이익을 가로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그 무역의 이익을 고조선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한나라 흉노와의 전쟁의 비용 부담이 되니까 무엇을 요구했을까? 야, <목소리> 길 그렇죠 그러고 하지 마라 우리가 얘네랑 직접 교역할 테니까 니네가 중간에서 막고 가로채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조선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당시 조선의 왕은 위만의 손자인 무거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한나라가 요구했던 직접 교역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합니다.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죠? 왜? 이게 조선의 뭔데? 이익이고 돈줄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끝내 끝 한나라가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신하로서 맹세하지 않으면 뭐 쳐들어가겠다 등에 위협을 가했습니다만 조선은 그 요구를 끝끝내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과 고조선 사이에 갈등이 점차 커지게 되자 한나라 입장에서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얘네가 만약에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누구랑? 흉노랑 같이 손을 잡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흉노랑 싸우는데 큰 부담이 되는데 얘네까지 껴들게 되면은 더큰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흉노와의 연합이 우려되자 한 무제가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1차 침입 때는 조선이 잘막아냈습니다만는 2차 침입 때는 결국에는 수도였던 왕검성 아마 평양이었던 것으로 수정하고 있는데 왕검성이 포위당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한 1년 정도 한 나라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져 가면서 어 성안에 불안감이 확산되자 결국 우거왕은 신하의 배신으로 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우거왕의 목을 들고 성문을 열어서 조선이 항목을 하게 되으로써 조선은 멸망을 하게 되었다고 라 하니 그게 기원전 108년의 일이었다고 라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후에 조선을, 아, 옛, 이후에 한나라는 옛 조선의 땅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 책에서는 이거를 뭐라고도 해요? 한나라가 설치한 4개의 군현이라고 해서 한, 사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한사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낭랑군, 진번군, 임등군, 현토군 이렇게 네개의 군현을 일컬어 한사군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 조선의 땅에는 이제 한 나라의 군현이 설치가 되고 중국에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한나라의 지배에 대해서 당시 토착민들 원래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다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후에 한나라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토착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진번, 임둔, 현토 같은 나라들은 하나 둘씩, 구현들은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고대국가, 연맹왕국들이 성장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군현이 어디였냐면 바로 낭랑군이었어요.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낭낭 이 고구려에게 멸망을 하게 되므로써 한 군요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한 무제의 정복 전쟁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까지 쭉 한번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단어로 넘어갈 건데요, 인구 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